보이스피싱, 낚시의 피싱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개인정보로 당신을 낚는다는 뜻이죠. 그들은 이미 당신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심지어는 당신의 쇼핑 내역이나 원단위 계좌 잔고까지도이 범행은 그들이 확보한 개인정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와 휴대폰은 정말 안전할까요? 네 여보세요? 김정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남부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의 박지훈 검사입니다 예 무슨... 그 본인 명의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서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포통장이요? 아니요 저는 그... 김정우 씨 대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되어서 연루된 피해자 40명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예? 본인이 검사라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사기관, 범죄, 처벌 이야기 그리고 강압적인 말투에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모두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화조사로 진행될 거고요 그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위증이나 허위 진술 시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 수사상 보안이 필요하니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시면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녹취시에 주변 잡음이 들어갈 경우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제 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조용한 공간에서 수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본인 카카오톡을 확인해 보시면 수사 협조 의뢰 공문서와 검사 공무원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허,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 수사 협조해 주시면 약식 조사로 진행하지만 그비협조적일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확인한 SNS에는 정말 진짜 같은 문서들이 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문서, 검사 공무원증, 구속영장 모두 실제와 아주 흡사하게 위조된 것이죠. 실제와 위조된 문서, 당신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교하게 짜여진 거미줄과 같은 범행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안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해당 사건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링크나 앱을 눌러 설치하는 순간 당신의 휴대폰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악성 앱은 보안 프로그램도 수사기관 사이트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개발된 치밀한 해킹 프로그램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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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정우씨 본인 명의 대안은행 계좌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게 맞고요 <웃음>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되어 저희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민원 담당 <웃음> 의심하면 할수록 그 의심은 미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전화가 아니라 그들의 전화입니다 손 안에 지어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그들에게 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과정입니다. 1 3 3이면 금감원 번호가 맞는데... 어... 그, 아, 금감... 일말의 의심은 두려움과 확신으로 바뀌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재산을 환수해서 확인해야 범행의 연루가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금은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다시 다 돌려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국가기관, 금융기관도 개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 김정우 씨는 무엇에 홀린 듯 그들의 말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 관련자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혹은 그들의 요청대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가상자산을 개설하여 거액을 송금하기도 하죠. 이렇게 전달된 피해 금액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범죄 조직에게 전달되고 이 범죄 조직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안소가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쪽에서 당신의 세세한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접근한다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절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정보및 금융기관에서는 SNS로 고문서를 전송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조사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조용한 곳에서 말해야 녹취를 제대로 할수 있다 등 주의를 경계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안 프로그램 앱